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나란말쌈이 리미쌤이에요. 오늘도 하루 10분 한국어를 리미쌤하고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은 리미쌤 따라와요. 한국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한국어 오늘의 한국어는 이, 있어요, 없어요. 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같이 단어를 배워요. 리미쌤 말해요. 학생, 따라해요. 종이, 종이. 커피, 커피. 스마트폰, 스마트폰. 볼펜, 볼펜. 좋아요. 리미쌤이 10초 말해요. 여러분은 외워요. 10, 9, 8, 7, 6, 5, 4, 3, 2, 1 좋아요. 뭐예요? 뭐예요? 단어 더하기 이에요, 예요, 예요, 말해요. 맞아요. 종이예요 종이예요. 뭐예요? 커피예요. 커피예요. 좋아요. 종이, 커피, 받침이 없어요. 더하기, 예요, 말해요.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좋아요. 뭐예요? 볼펜. 볼펜이에요. 볼펜이에요. 볼펜이에요. 스마트폰 볼펜. 받침이 있어요. 더하기 이에요. 좋아요.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질문해요.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답해요. 지난 시간에 무엇, 뭐 똑같아요. 말했어요. 무엇, 받침이 있어요. 더하기, 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좋아요. 뭐, 받침이 없어요. 더하기, 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질문해요, 대답해요. 잘했어요. 무엇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좋아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잘했어요. 받침이 있어요. 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좋아요. 이, 피.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없어요. 가 있어요. 말해요. 잘했어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무엇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네, 볼펜이 있어요.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니은 받침이 있어서 이 있어요. 말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선생님, 학생, 남자, 여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이 있어요. 말해요, 사람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이 없어요. 좋아요. 보세요. 남자, 여자, 사람이에요. 누구, 더하기, 가, 있어요? 질문해요. 누구? 말해요. 리미쌤, 누구가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구, 잘 가. 누가 있어요? 말해요. 누가 있어요? 좋아요. 누구예요? 남자예요.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좋아요. 여자가 있어요? 아니요, 여자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요. 잘했어요. 누구예요? 여자예요.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좋아요. 남자가 있어요? 아니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했어요. 누구예요?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받침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누구예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받침이 없어요. 블랙핑크가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대답해요. 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있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있어요. 좋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해요 사람. 애인, 말해요. 애인이 있어요? 네, 애인이 있어요. 아니요. 애인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최고예요! 다음 동영상 한국어는 동사, 명사, 형용사, 명사, 사랑하다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다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다 종이 크다 종이가 없어요? 아니요. 큰 종이가 없어요. 같이 공부해요. 좋아요. 오늘 한국어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꼭, 꼭,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